아,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드디어 소스를. 치즈분말을 어, 왜 안나와 아 내가 너무 위에서 해구나야 진짜 분말이네 그냥 그냥 해가지고 젓가락으로 아 이거 치즈불닭이에요 아우 맛있겠네 불닭냄새는 언제나 좋아 여러분 이거 유료 광고 아니에요? 구독자가 없는데 웬 유료 광고 와 <웃음> 매운맛에 신인들 맛은 있어 매운데 맛있어요 근데 맥찔리분들은꼭 치즈를 지금 분말로는 더 완벽하게 부족할테니까 치즈를 엄청 많이 더 넣으세요 아니면 맥찔리분들을 위한 맥찔리인데 불닭볶음면을 먹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 하나 더 그냥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지금 치즈불닭이거든요 근데 네가지 치즈불닭은 좀더덜 맵습니다